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하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찍었요형 SNS 보니까 무슨 짓을 하셨다고그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 그래서 한주 뒤에 이제 수상자분들이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. 네. 네. 저번 주 저희한테 후원 아, 예, 맞아요. 계좌로 20만 예. 원 송신분이 계세요. 그러니까 우리 준돈이 아니라 이 돈을 너네 이름으로 기부를 해라. 네, 네. 음. 우리, 어디 우리가 기부 받아야 되는 거예요? 저한 <웃음> 번도 기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, 세상에. 아, 그래요? 해 봤자 뭐그 희망을 파는 사람들 유튜브에 가서 노래를 열심히 불러 가지고 짜장면 200 그랬다를 쓴 거거든요. 그게 기부였던 거예요, 우리한테는. 가까운 보육원을 찾아가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따릉이를 타고 네. 그 후암동에 가봤는데 후암동어 아, 뭐 들어가기가 무섭더라고요. 저한테 이런 걸 미션을 준게 굉장히 부담돼요. 무섭고 가서 원장님한테 뭘 먼저 물어봐야 되나 그냥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들고 같이 가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면 애들이 좋아하지. 2년 전이었나? 한 1년 동안내 네, 그거 했었는데 예, 뭐, 음, 근육지체 장애자들 아한 달에 한 번씩 목욕시켜줬는아 예. 어. 아, 아, 근데 골치 아파 <웃음> 후원해줬는데 그걸 기부하라 그러면은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기부하는 게뭐 어렵다고. 뭐 어렵다고 그냥 그냥, 그, 그냥 사이트에 가서 기좌이체만 해서 기부가 할수 있는 그냥 이돈 되게 많이 안안 안 되는데 애들 필통이라도 사주세요 하면서 그냥 음. 주면 되잖아요 아아 음. 네. 형 노래 중에 짝사랑에 좋은 노래 있나요? 그 짝사랑 한적 있어요 다들? 짝사랑? 짝사랑 <웃음> 아나저 <저도> 생각하고 있어 <웃음> 아 맞네 <웃음> 내가 말해야 되나? 아난 <웃음>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아 너무 덥습니다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<웃음> 네 있었어요 작사랑 이름과 성별을 얘기해 주세요이름요 성별이 <웃음> <웃음> 름은 그분 그 보호해 줘야 되니까 네. 안되고 어... 성별은? 형별 여자죠. <웃음> 그분 지금 애세명 놓고 잘 살고 있어요. 아. 근데 지금 어째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난다. <웃음>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죠. 어. 20년이네 지났어. 저도 짝사랑이 있었죠. 짝사랑이 있었어요. 짝사랑. 네. 고등학교 때. 남자야. 여자예요. <웃음> 사인. 얘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. 뭐. 아. 네.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짝사랑이 없어요. 저는 저를 짝사랑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<웃음> 진짜 믿기지 않죠? <웃음> <웃음> 와 뭔가 재수 없네요 얘러나서그 <웃음> <웃음> 이제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 다 포함해서 학생 때는 친구들끼리 소문이 돌고 돌아요 아, 야제가제 좋아한대 막 이렇게 너 지금 몇 살인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건데 <웃음> 그때밖에 없으니까요. <웃음> <웃음> 그 일은 없어요. 성인데도 없어요. <웃음> 갑자기 형님 누나들 약간 예민해지셨는데. 일이 <웃음> <웃음> 많아서 좋겠네요. <웃음> 약간 이런 느낌. 저는 어렸을 때 아무도 날안 좋아했어요.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지지? 슬프다. <웃음> 왜 이렇게 까르한지. <까로> <웃음> 수아 먹자. 이거 그만하고 이제 <웃음> 노래나 합시다. 내일 네 퇴근해. 노래나 합시다. 출근해.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맑고스리로 나 하얀 바다 새야 힘없는 <웃음> 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내자 그리로 나 하얀 바다 새야 하. 무다 가고 없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사람 왜 날개짓을 하면서 저렇게 날아만 다닐까? 1등 경쟁이 항상 있네요. 어, 대리님. 일등 <웃음> <웃음> 일등 경쟁이 항상 있어. 아 야, 노치기 싫다 1등 네, 아, 네. 참 오늘 달성 됐어요? 목표 뭐... 넘었습니다. 오와. <웃음> <웃음> 당신의 생일을, 아 생일 아니죠 <웃음> <웃음> 와 이게 몇, 예. 지금 몇 주째 달성이 안 돼가지고 심으로 키졌었는데 이틀 네. 생일이었어 <웃음> 네? 네? <웃음> M.U님이 저아 <웃음> <웃음> 생일이셨다고 <웃음> 미션안 아니 뭐왜 아, 이래? 미션은 레깅스. <웃음>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테리킴님 감사하고요. 다음 감사합니다. 주에는 레깅스 미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안녕 주에 뵙아요. 생일